루이스이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창조적인 재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즐기는 일을 한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일하면서 충분한 수입도 얻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많이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만 있다. 내 주위에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만 있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의 모든 경험을 용서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의 모든 경험을 용서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나는 현재에 충실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나의 미래가 밝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우주가 사랑하는 어린아이이고 우주는 나를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보살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우물이 있다. 이제 이 사랑이 밖으로 넘쳐 흐른다. 사랑은 끊임없다. 내면의 기쁨이 사랑으로 표출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 사랑으로 영양분을 먹이고 사랑으로 가꾸고 옷을 입힌다. 그리고 몸은 사랑으로 건강과 활기로 나에게 보답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 편안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며 즐거운 집을 마련한다. 집을 찾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사랑의 온기로 온 방을 채운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때로는 인생에 닥친 엄청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기도 한다. 나의 마음은 깨끗하고 자유롭다. 나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간다. 모든 것이 좋다.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나를 창조한 힘과 함께 있다. 나의 내면은 성공의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성공의 법칙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나의 세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이든 간에 틀림없이 성공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모든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보다 더 위대한 성공으로 도약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내가 맺는 모든 관계는 조화롭다. 내가 사랑하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자신을 지지하며 인생은 나를 지지한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지식을 넓힌다. 나의 하루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한다. 나는 하루에 일어날 일을 열정을 갖고 기대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나는 인생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의 발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생각을 바꾸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오늘 기분 좋은 경험으로 채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오늘을 기분 좋은 경험으로 채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나는 생각을 바꾸기로 선택한다. 내가 쓰는 말도 바꾸기로 선택한다. 나는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옮겨간다. 화를 풀수록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